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요즘 줌을 이용한 온라인 레슨이 많이 활성화 되었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내가 레슨을 받고 싶은 선생님과의 거리가 멀 경우 온라인 레슨을 고려해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레슨의 경우 오프라인 레슨과 효율을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레슨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컬 레슨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흐른 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레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오디오 무버스에서 서비스하는 리스텐토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녹음까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녹음처럼 보컬 트레이너가 MR을 재생해주면 수강생은 그 MR을 듣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수강생이 부른 그 노래는 바로 보컬 트레이너의 컴퓨터에 녹음되게 되는 거죠 그럼 직접 한번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사 롬페코입니다 나경입니다자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멈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녹음을 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 간에 레이턴시가 있어서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제가 클릭을 들을 테니까 클릭에 맞춰서 박수를 좀 쳐주세요 오케이 준비됐죠?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이제 맞아졌죠자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한번 예. <웃음> 마음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너... 엄청 신기하지? 야 신기하다 방금 부른 부분만 간단하게 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. 원본 파일은 살려두고 간단하게 튠을 해줘 보겠습니다 네, 여기 잡 됐고요 여기 밴딩은 안 맞았어요 예. 자 한번 방금 튠한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온라인 레슨 겸 녹음을 음. 한번 이제 테스트를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그 음. 소감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음. 제일 좋은 건제 생각에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도 있잖아요 도어 투도 그 시간이 <웃음> 없어진 게 엄청 크지 않나 <웃음> 지금 이 시국에 제일 중요한 그런 수업 아닌가. 자 어떠세요?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떻게 보컬 레슨을 할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피아노 스케일을 고음질로 연주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줌을 통해 수업을 할 경우 깨끗한 음질의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마이크가 있죠 그 마이크를 통해 들어간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오디오 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줌이 아닌 프로툴이나 로직 같은 시퀀서를 이용해 피아노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음질로 피아노 스케일을 연주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레슨과 똑같이 소리를 녹음해보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흔히 말하는 듣는 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들리는 실제 나의 목소리와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는 가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심지어 충분히 강한 믹스 보이스를 구사하고 있으면서도 선생님 여기서 더 강한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라는 질문은 매번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이때 녹음이 된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커버 녹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믹스 보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최대한 많은 노래를 불러보고 고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뒤 본인의 수준에 맞는 노래를 천천히 한 소절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토튠을 활용해 음이 나간 부분을 수정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음감이 부족한 사람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는 오디오 무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레슨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노트북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8만원 정도 되는 USB 마이크를 구입하게 되면 이어폰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레슨을 길게 받을 생각이라면 투자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레슨을 받기 불안한 사람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로 직접 레슨을 받으러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.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로 레슨을 망설이셨던 분들께서는 온라인 레슨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영상 아래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